Hi guys, long time no see. I rest from my final term. Sorry about that. Until now, I just uploaded about my travel vlog, but I will upload the other one that is daily vlog.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이에요. Final t e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 업로드 하게 되었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여행 vlog가 아니 일상 vlog을 가져왔어요. I got a message from my BFF, yeah. She graduated from same high school with me when I was I in Paris. We didn't see each other for a long time, but this is a chance to meet her during the months. She decided to travel America. Let's welcome her. Bienvenido. There may be incorrect grammar or sentence structure in the video. This video was taken on May 25th, USA, and it is far from the present. The time to edit is June 24th. Sandy Zhang, the speaker goes back to the time she spent her happy hour with her friend on May 25th in a time machine. r e s s o n It's an ordinary day but it's a good day because my friend will come here to Portland. I headed to the airport to pick in my friend on the m a x w e Tremet Portland's representative warm train. 아직 포맥이아 끝난 게 아니라 저는 조마조마하며 체결금에서 멕시 타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지금 보시는 제가 유울덤이라는 메가나봇의 여성 보안 책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친구를 깐 깡... 살짝 놀라게 하려고 플랜카드를 만들었는데요 플랜카드를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맥스를 타고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짜라란 2018년 5월 25일 Again! Welcome to America yeah! 친구가 아마 놀랄거예요창피할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숨을거예요 여기에 있는 메모들은 이제 이 친구들이 써준거예요 계획없이 만들어진 플랜카드라서 그 외모가 많지는 않지만 친구 마음에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는 길마다 풍경이 정말 다 이쁜 것 같더라고요. 여기 풍경이 좋아서 일반인들도 자주수에 서수 사진도 찍고 그러네요. <웃음> 제예요 저희 집에서 맥스까지 걷는데 20분, 맥스에서 공항까지 걸리는 시간 한 40분에서 50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살이 너무 찐것 같아. 미노에는 너무 멀게 많아서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전원이 꺼질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하지? 친구폰으로 그러면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거의 도착을 했으니 이제 내릴 준비를 합시다 저희 맥스는 PDX랑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 그렇게 길 찾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드디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나의 친구, 예은이를 공개합니다. <웃음> 예은기에서 같은 자세로 오래 있어서 되게 힘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몸을 고생한 저의 친구를 데리고 집에서 잠깐 휴식을 해주게 한 다음에 이제 영상을 잠깐 짧게 찍었어요. 친구가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이 몇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픈하는 그런 언박싱 영상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그럼 진짜 안녕!